오라, 이게 누구야? 대단한 손님이 오셨네 저 새끼가 왜 여기 있어요? 저새끼라내 기중한 물품을 훔쳐간 범인을 잡게 해주신 분들인데? 어이, 날 약먹은 계집은 괜찮아? 하나 X먹었나? 듣던데 X떼끈하던데 <웃음> ㅋ ㅋ 죄송합니다 선처해주세요 뭐? 비린내나는 새끼들 제주도 좋지 오토바이 훔쳐, 문 부셔, 게다가 내밥 줄인 기계까지 훔쳐놓고 봐달라고 <웃음> 세상에 니네 뜻대로 만만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너네 사람을 잘못 골랐어 말했지!? <웃음> 여기는 너네 같은 ㅅ 들이 와리가리 하는 쌈마이 가게가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<웃음> 선처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런, 이런, 불쌍해서 어쩌나? 친구들, 이질 나쁜 어린애에게 무슨 벌을 주면 좋을까? 죄송합니다. 이틀 후, 오후 8시, 지하수 차량으로 혼자 나와. 너한테 딱 어울리는 벌을 준비해 두지.